안녕하세요, 민정 요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할 영상의 내용, 발을 맞대고 무릎을 옆으로 해서 나비 자세죠. 네, 발 뒤꿈치와 이 골반 안쪽의 회음부 사이의 거리를 손한뼘 정도 떨어뜨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바싹 붙이지 않은 이유는요, 이렇게 바싹 갖다 붙이게 되면 무릎 쪽이 무릎 관절이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등, 허리가 약간 이렇게 굽혀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은 어떻게 힘으로 당겼어요. 근데 허리 등을 펴기가 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발하고 네. 엉덩이하고 사이를 이렇게 한뼘 정도 떨어뜨려 놨습니다. 손은 양쪽 이렇게 발목을 잡아주시고요. 들이쉬면서 가슴 여시고 허리 등은 위로 조금 더 세웠습니다. 내쉬면서 아랫배부터 당겨주시고 내려가겠습니다. 머리를 지그시 아래로 낮추시고요. 배를 바라보고 들이쉬며 위로 올라옵니다. 네, 턱을 약간만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등, 그리고 정수리까지 위로 살짝 뻗어줍니다. 네, 잘하셨고요. 이번에는 발 뒤꿈치를 앞으로 5cm만 더 보내보겠습니다. 엉덩이하고 발 사이가 더 멀어질수록 허리 쪽에 자극, 그래서 이제 골반과 다리 쪽에 자극으로 조금 더하체쪽에 자극이 내려가게 됩니다. 손은 약간 더 위쪽으로 다리를 잡아주시고요. 가슴 열어주십니다. 허리등 쭉 펴시고요.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래부터 당겨서 내려갑니다. 팔로 다리를 살짝 아래쪽으로 눌러주시고요. 배를 바라보고 들이쉬며 천천히 위로 올라옵니다 네. 그대로 숨을 고르시고요. 제가 내려가는 동작에서 머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끝까지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특히 허리 쪽이 많이 뻣뻣하신 분들은요. 너무 깊이 숙이려고 하다 보면 우리 허리 디스크에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허리 디스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숙이는 동작에서 너무 깊이 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허리 디스크에 좋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숙인 동작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발을 다시 뒤꿈치 앞으로 5cm 더 보내보겠습니다 네, 네 손도 조금 더 위쪽으로 요 무릎에 가까운 쪽을 잡아주시고 가슴 여시고 허리등을 위로 쭉 펴봅니다 네, 나비 자세가 어려운 분들도 이렇게 좀 멀리 놓으시고 앉으시게 되면 네, 일단 발을 붙이고 무릎을 옆으로 하는 동작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시죠 네. 내쉬면서 배를 안으로 당겨서 천천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턱을 살짝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배를 바라보면서 손으로 다리를 살짝 눌러주며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뻐근한 느낌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어느 쪽에 더 강하게 오는지도 살펴보시고요. 무릎이 더 뜨려고 하는 느낌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도 살펴보세요. 배를 바라보고 들이쉬며 천천히 올라옵니다. 네, 잘 하셨고요. 네, 이제 발이 더 멀어질수록 허리 자극보다는 밑으로 내려와서 골반과 다리 쪽에 뻐근한 느낌들이 더 강하게 오게 됩니다. 네, 제가 한 번씩만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두 번이나 세번 정도 더 해주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자극이 더 강하게 오는 각도가 있어요. 나는 발이 멀어졌을 때 다리 골반 쪽에 자극이 훨씬 강했어요. 아니면 좀더 가까웠을 때 허리, 엉치 쪽의 상극이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네. 그 각도에 따라서 조금 더 횟수를 여러분들이 조절해서 늘려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멀어졌을 때 이게 뻣뻣해지기 쉬운 엉덩이에서 허벅지 바깥쪽 면 부분 있죠? 이쪽을 많이 확장시키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부분을 거의 잘 풀지를 못하고 아주 딱딱하게 굳어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나는 골반이 아주 뻣뻣해요 하는 분들 있죠? 네. 남자분들도 있으시고요. 또늘 앉아서 몸잘 움직이지 않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골반의 내부의 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질환에 많이 도움이 될수 있고요. 남성분들의 전립선 질환에 또이 순환을 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골반을 열어주신 자세 에 자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이 멀어져서 내려가고 있을 때 왼쪽의 골반이나 이 다리의 느낌, 오른쪽 골반이나 다리에 다, 자극이 되는 당기는 부분이죠. 이쪽에 느낌이 좌우에 이렇게 미사하게 차이가 잘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심하게 당기는지 그거로 잘 체크를 해 놓으세요. 이 골반과 안쪽의 깊은 허벅지 연결되는 그 속에 근육과 관절의 각도의 차이를 잘 파악하실 수 있어요. 약간 당기는 부분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죠. 네, 그러면 내가 당기는 위치가 지금 이 오른쪽이었어요. 그러면 손을 오른쪽 무릎 아래 위로 놓으시고요. 들이쉬면서 가슴을 살짝 들어 올려주시고요. 내쉬면서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상체를 숙여보겠습니다. 배를 당겨서 내쉬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상체를 조금 더 숙여서 오른쪽 골반이 깊이 더 내려가도록 해봅니다. 턱을 앞으로 내미지 않도록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들이쉬면서 위로 올라올 때 손으로 이 다리를 살짝 누르면서 위로 올라오세요. 네, 이건 골반의 좌우의 높낮이에 관한 것이거든요. 오른쪽이 약간 무릎이 더 들려있는 것 같고요. 당기는 느낌, 이렇게 숙였을 때 골반이나 다리 주변에 당기는 느낌이 더 강하게 오는 방향으로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숨에 허리등 세우시고 가슴 활짝 열어주시고요. 복부 당기고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숙이는 오른쪽 방향을 향해서 골반 오른쪽이 더 아래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들이쉬면서 위로 올라오세요. 네, 잘하셨고요. 우선을 무릎 쪽에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왼쪽 무릎이 더 들려있고요. 숙였을 때 왼쪽 골반과 다리 쪽에 당기는 느낌이 더 강하게 오시는 경우에는 왼쪽 방향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죠.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해주셨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